오. 와 역시 덥네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국아사지자들한테가 아 네. <웃음> 네. 카메라 안 켰는데 아그니까 카메라만 보고 너를 다시 째려본거야 오늘은 태국을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인데요 세진박 원장님과 함께 예전에 말했던 언행을 그 일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태국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일정이 기다릴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 아, 자, 젠틀맨 1군점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여기다 조금 기다리면서 태국 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하고 어... 어... 어... 또 자... 이게 태국까지 같이 가네 그니까요 여기 안녕오겠습니다안녕오겠습니다 <웃음> 자원 처음 가요 처음 태국을 처음이야 이번에? 예. 진짜 처음 가요. 그 좋은 데를 처음 가는 거야? 아무것도 정보 가 없어요. 어... 지금 잠깐 아까 유튜브 아침에 봐가지고 응. 파타야 쪽 그걸 봤는데 여행에 거의 거진 뭐1등 아닌가요? 태, 태국에? 빨리 보고 싶어요 형님 여기보다 조금 더 더울 것 같아. 어, 오늘 끝나, 어 어제 끝났다. 송크란 축제. 송크란 축제. 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본 또 태국을 또. 아직 못 가봤다니 또 이렇게 또 같이 가니 더 좋네 근데 형님 처음 가보는 나라 막 긴장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이 엄청 되잖아요 음. 근데 형님이랑 가니까 진짜 든든해요 아 그래? 마음이 어. 다 내려져 있어요 저날 새고 왔거든요 아 그랬어? 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다 끝내놓고 날 새고 아, 왔는데 그래. 벅찬 업무 속에 음. 성장하는 국이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은 태국 가는 과정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자,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기까지 야외로 나간 건 아니어서 날씨는 확인이 안 되는데 좀 더울 것 같긴 하고요. 와 공항 진짜 크네요. 처음 오는 건데 어리버리할 뻔했어요 진짜. 아 그래? 네, 그렇죠. 저 혼자 왔었으면은 이큰 공항에 처음 보는 다아들듯막써있고그랬는데 네. <웃음> 대한민국의 사랑 삼성. 자그렇습니다 네, 20일 동안 제료에 쓰이는. 무비자 베트남이랑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저는 인천공항도 진짜 크다고 생각했는데 와, 여기 와보니까 비교가 안되네요 그냥 규모만 큰건 아니구나 외국인이 왜 다시 많이 찾는지를 알것 같아요 아마 2, 3편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3 9 0 5 와, 역시 덥네요. 베트남이 조금 더 더운 것 같지? 여기가 조금 더 더운 것 같지? 어, 여기가, 여기가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도 빵 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조금 더 도로 나가면은 더좀 그렇게 느낄, 느낄 거예요. 어, 처음 오는 태국인데 상당히 느낌이 좋네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시끌벅적하지가 않아요. 어, 네, 여러분. 더워요. 빨리, 빨리 차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우 차가 드디어 왔다. 넓다 더. 아, 맞다. 거긴가요? 그 방송으로 많이 봤는데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아, 거대네 거대. 아, 이 베트남어가 안 통하니까 죽겠네요. 바로 바로 파타야로 가는 거예요? 어, 파타야로 바로 가는데, 네, 네. 중간에 잠깐 좀 쉬었다가 가자. 아, 네, 알겠습니다. 또배고거 아니야? 처음 먹니까다 신기하다. 아니 형님을 자주 오시면서 안 적었으면 안 만든다. 고백. Thank you. 더큰 값. 많이 와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또안 해. 아 그럼요. <웃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 형, 형님 저또 공부도 하나도 안안 하고, 하고 왔어요. 공부 안 했어? 네. 그래도 뭐 공부 안 했는데 기본적인 단어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좀 배운 건가 이거는? 아니 형님, 그 마사지 있으면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 마사지사들때 네. 아하... <웃음> 네. 여기가 태국의 휴게소... 특이하다. 우리나라 휴게소랑은 좀 다른 분위기네요. 형님, 음. 타운 도시 같죠? 네, 그냥 뭐 미국의... 어. 그렇지, 그렇지... 뭐 이제 그런 도시의 음. 그런 것처럼... 그 네. 통일 먹자 예.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일단 허겁지겁 좀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회의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호텔에 가서 오늘은 좀좀 좀 쉬고 여기 현지 문화를 조금 경험해 보면서 주제를 한번 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그 다벗은 여자까지 나갔어. 깜짝 놀랐다. 와, 깜짝 놀랐다 진짜. 브라자밖에 아, 안 찼어요 형님. 맞아. 브레이밖에안 찼고.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네. 네가 카메라 안 켰는데 아, 그러니까. 카메라만 보고 너를 다시 때려본 거야. 아, 그러고 그래, 아, 내가 카메라 들고 있어서 찍어본 거구나. 어, 혹시나 찍나 해서 그래서 아니구나 해서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매니저님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아, 아니.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지금 라이브예요? 라이브 아니에요. 아나요 아, 네. 안녕. 하세요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니. 파타야 우리... 젠틀맨 매니저님. 한국, 한국인인 한줄 알았어요. 한국어 너무 잘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용하시기 부담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저희를 케어해주러 지금 이동하고 계시고요. 오, 여기에요 오, 형님 호텔 겁나 예쁜데? 저번에 형 여기 있었봤 와, 엄청 크다. 형님 저희 한방 아니죠? 한방 써도되잖 아. 아, 아. 두개한방에 사도 되어있는데 두개야아두 개요? 어. 아, 예. 다행이다. 제게도 좋은 방이죠 형님? 그렇지 아무래도. 예. 저는 710호. 카드가 두 개인데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요. 음. 카드 줄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알았어요. 네. 710호. 여기 제 방입니다. 가방만! 네. 어. 가방만 던지고 오, 깔끔해요.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저도 조금 쉬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보고 현지에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도 좀 듣고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날 뵙겠습니다. 오늘 이 알루미늄 사이즈를 제가 안녕하세요 해 봐. 안녕. <웃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참